네, 이제 저기, 여기 촬영장에 왔는데요. 이제 여기에 인터뷰 질문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데요. 제가 한번 지금부터 찾아봐서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음. 음. 오,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저는. 그렇게 특별히 좋아하는 색깔은 없는데, 그래도 옷 같은 거를 봤을 때는 저는 검정색이 가장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정색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인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오. 수영하고 싶다. 음.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저는 영화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시간이 있을 때는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잠을 잡니다. 네. 그래서 저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영화를 보기입니다. 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이 다음 질문인데요. 저는 뭐 가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가을이 뭔가 덥지도 않고 많이 춥지도 않아서 저는 가을이 가장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들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어? 여기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것은?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어나자마자 샤워를 하, 하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일어나자마자 샤워를 했습니다 다음 질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음, 어? 여기 있다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진다면 어떤 음식이 떨어졌으면 좋겠나요? 저는 아 제가 일단 고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리고 제가 요즘에 호주 고기를 많이 못 먹어서 저는 진짜 만약에 하늘에서 음식 떨어진다면 무조건 호주산 스테이크 고기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음,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요 땅 속에서 타임랩스를 묻는다면 무엇을 타임랩스에 넣게, 넣겠나요? 어, 뭔가 저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뭐 물건들이나 뭔가 여기 지금 이 시간을 기억하고 싶은 그런 세 가지 물건을 할것 같은데 일단 편지와 사진들? 뭔가 뭐 그런 걸 해놓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현금이 좀 필요하니까 돈을 현금을 넣어놓을 것 같아요 어,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지금의 기분을 오, 다섯 글자로 표현하자면 저는 일단 지금 너무 날씨가 좋아서 어, 일단 너무 행복하고 일단 너무 개운합니다 <웃음> 네, 그렇습니다 살짝 눈이 부시네요 오, 여기 질문 있다 우리의 비밀 암호를 말해주세요 우리의 비밀 암호 제가 팬분들한테 처음으로 올린 셀카가 이제 이 손에 이렇게 밀을 하고 있는 셀카였는데 이게 뭔가 제가 자주 하는 것 같고 되게 저의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포즈가 살짝 된것 같아서 저는 이거를 뭔가 암호로 만들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아 이건 바로 말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강아지를 가장 좋아합니다. 저희 집 강아지 레일라를 정말 너무 좋아하고요. 동, 강아지 중에서도 저는 저희 레일라인 레일라처럼 뭔가 보로콜리 종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오랜만에 이런 정말 좋은 캠핑장 왔는데 전 나중에 가족이랑 제 레일라랑 같이 이런 데 오면 너무너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오! 벌써, 아, 찾았습니다. 오늘의 TMI 한 가지. TMI가 그거죠. 어, TMI. 오늘은, 어, 제일 첫 번째로 오늘 숙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오늘 TMI인 것 같고요. 이게 아닌가요? 어 여기 있네요 <목소리> 예, 일찍 동안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음식은 뭔가 김치는 질리지 않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김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음? 어 여기 있다 오케이 많이 또 미션 잘하고 있나요? 아 이거 살짝 좀 찔리는데 솔직히 좀 더잘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필름 카메라 촬영도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것같아 사실 조금 까먹은 시간들이 있는데 이제부터 진짜 열심히 잘아잘 아, 찍겠습니다. 음 아침, 점심, 저녁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 때는 저녁 시간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아침에는 너무 살짝 피곤한 뭔가 잠이 절 깨는 그런 게 있는데 점심 때는 뭔가 할 일이 되게 많고 저녁때는 그래도 이제 하루를 다 마치고 뭔가 하루를 되돌리면서 되게 저녁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눈앞에 팬분들이 있다 다름을 하고 싶은 말 만나게 된다면 일단 인사를 먼저 가장 드리고 먼저 드리고 꼭, 꼭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질문은 답을 했습니다 되게 특이한 인터뷰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너무 이런 진짜 좋은 공간과 좋은 햇빛과 좋은 날씨에 이렇게 좀 걸어 다니면서 인터뷰 하니까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도 솔직히 이런 인터뷰를 더 자주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저에 대해서 조금 더어 알아 알아가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